시더라고요제 네. 주신 분께서 네. 네. 네. 만약에 구매 조건부가 이제 뭐 자격이 되는지 뭐 보고 하고 네. 그 전문위원님께서 뭐 전화 한번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 예예예 네. 예 네. 예,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예. 예. 예. 예. 어떻게든 m o 를 받으셔가지고 자금을 지원받는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네. 이게 이제 거의 한 20년 돼가거든요 20년 네. R&D가 활성화된 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활성화돼서 20년 차인데 그렇죠. 네. 그동안에 네. 15,000개 회사가 받았어요 이 과제 자금을요 네. 근데 받은 15,000개 회사는 그 방법과 요령을 알아서 네. 매년 두세례씩 받아갑니다 그렇죠. 10억에서 10억 정도 받아가거든요 그 나머지 신규 또는 뭐 모르는 중소기업분들은 그냥 내막을 알고 예, 있는 예, 한두번 떨어져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하나 바쁘시니까 무슨 과제가 있니도 모르고 제가 볼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오늘 입장에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실탄이 부족한 거 아니,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실탄 지원해 주겠다 일단 사업비에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300개 가자가 매년 매년 진행됐었거든요. 예, 예. 뭐 18조, 19조, 20조 내년 또한 22조까지 올라가겠죠. 예. 그럼 이런 작업 받으시야되니까근데저뭐가 받아봤었고요. 네네네신개발도 네. 해봤었고. 예, 뭐 예예 그죠 뭐뭐다해 네. 네 뭐, 될수좀 가져놓고 뭐시중그 네.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. 네. 그래서 뭐좀금 자료 뭐, 대부원이뭐 지금 중소기업이라기보다 뭐 소상공이죠. 네, 네, 네. 소상공 네. 상황에서 구매 조건부를 뭐 진행하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. 뭐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컨설팅을 통하는 예, 예. 거잖아요. 예, 예, 예. 네, 그다음은 그런 그런 게 지금 선 납인지 아니면 뭐 되고 나서 이제 서로 협력이 되는 거지. 아, 그거는 이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 네. 뭐 계약 조건이 뭐 계약금과 성공 자문료가 있는데 네. 저희가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확률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렇죠. 저, 저희는 계약을 못 합니다. 왜냐면 그렇죠. 서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되거든요. 그럼.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거, 지금 국내 내수 쪽은 뭐 주력으로 허시되, 국가 R&D 정책 자금부 파트에서는 국내 수요처도 있습니다. 있는데, 천억 이상의 중견기업 일조 원의 대기업, 또는 정부기관이거든요. 수요처 역할이. 근데 작년부터 수요처도 10% 현금 부담이 있어요. 5억이면 5천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. 실제 부담하는 게 아니다도 애들 절대 안, 못 합니다. 못 해줘요. 그러다 그러니까 해외 수요처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해외 수요처는 뭐 수출 수적이 없으면 거의 없잖습니까? 아예가. 그러니까 이게 과제 예산은 많고 또 상대적으로 신청 업체 적다 보니까 경쟁이 이해 될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되는 거죠. 그 제가 볼때 우리 대표님께서 아니 뭐이 과제 뭐 당장 할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. 뭐 매년 뭐 무상장을 받아가는데 한아 번에 뭐 자료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 저희가 어무리먼트만 되면은 그렇죠. 그쪽에서 이제 에 보내달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시, 시, 뭐 수출 이전 자료잖아요, 이게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저 수출한 뭐 예를 들어서 무역 저기 협회에서 무역공증서를 그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. 네. 그런데 수출 기업에 해당되는 거고. 이거는 이제 구매 조건부, 말 그대로 조건부, 해외 수요처 과제다 보니까, 상대회사에서 어, 구매 의향만 있으면은, 이거는 뭐 2년 개발 뒤에 납품하는 조건이니까,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겠다. 좋은 제품, 지금 A를 가지고 런닝하고 있다면은, B 제품을 세계 최고의 제품, 2년간 만들어가지고, 너희한테만 독점 공급해 주겠다. 단, 정부로부터 이 개발 자금을 지원 받는데, 에호 u 가 요식행위가 필요하다. 네. 하나 좀 해달라. 단 네. 강제구간 이상 없고 아무런 적이 없으니까 협조처럼 해달라. 근데 이거 한장 받게 되면은 2대1 과제로 5억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국내 수요청 제가 볼때 중견기업,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쉽지 않습니다. 안 해줍니다. <웃음>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 준비되면은 네. 네.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예, 네. 그 준비 안 되면 저희도 못 들어가고 우리 이제 도 개인님 시간 낭비 또 경비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, 그렇죠, 그래? 제가 잘아잘안 돼. 예, 예, 예. 네. 하여튼 수요 초 네. 준비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. M O 만필요하된다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아이템은 뭐 저희 자유. 자유 자유, 자유 무니까 상관없죠. 예, 예, 예. 아, 알겠습니다. 예, 제가 네, 저 네, 대표님들 네, 휴대폰 한 번으로 명함 하나 찍어놓을게요. 네, 예, 예. 하나 좀 보내 주시죠. 네 네. 네, 네, 알겠습니다.